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상보험법 제2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제3장 해상위험과 해상소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현실전선과 추정전선을 몇 차례 나눠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전선과 추정전선은 현실전선, 추정전선, 추정전선과 타협전선, 위보의 순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실전손에 서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실전손이라는 것은 보험의 목적이 파괴되거나 또는 보험에 가입된 종류의 물건으로서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손상을 입은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보험의 목적의 점유를 박탈당하는 경우를 우리가 Actual Totals, 즉 현실전손이라고 합니다. 어, 현실전선의 경우에는 추정전선과는 달리 보험자에게 위보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는데, 보험의 목적의 정류의 박탈의 경우와 같이 현실전선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위보의 통지를 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어, 1906년 MIA에서 현실전선이 되는 경우로 열거한사유로는 첫째, 보험의 목적의 물리적 방해, 두번째, 원래 성질의 상실, 세번째, 회복 불가능한 점유박달, 네번째, 선박의 형방불명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먼저 보험의 목적의 물리적 파괴, 즉, 어, Physical d e s t r u c t i o n 이라는 것은 폭풍이나 충돌 또는 좌초, 폭발사고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이 난파되거나, 구조가 불가능한 심임에서 침몰하거나, 화재로 인한 전소 등, 어, 물리적으로 완전히 파괴되어서 그 해당 보험의 목적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두번째, 원래 성질의 상실, 즉, Alteration of Species는 부보된 물건으로 존재하지 않을 정도의 심한 손상, 즉 보험의 목적의 원래 성질의 상실을 얘기하는 것인데 어, 심한 손상을 입어서 고출화된 선박이라든지 해수 유입으로 사료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쌀, 과일의 심한 부패 등 보험의 목적의 경제적 가치가 전부 멸실된 상태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뭐 손상이 심하게, 어, 손상, 심한 손상을 입었다고 볼수 없지만, 곡물을 운송하는 그 선박의 경우에 그 벌크 상태로 곡물을 운반할 때는 어, 대형 선박의 탱크 그 화물창 안에 어, 격벽을 설치해서 이 종의 곡물을 이렇게 선적을 해서 운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격벽을 설치하고 한쪽에는 쌀을 선적을 하고 한쪽에는 콩을 선적을 했는데 이 선박이 운항 중에 어, 심한 롤링이나 피칭으로 인해서 격벽이 무너지면서 쌀과 콩이 섞여버리면 이 작곡 상태가 되는 데요 어, 원래 작곡으로 팔기 위해서 가공을 해서 섞었다면, 이것은 가치가 상승하겠지만, 어, 쌀로 수입을 했고, 또, 한쪽은 콩으로 수입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섞여가지고, 분리를 해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어, 이러한 화물의 경우에는, 역시 원래 성질을 상실한 것으로 화물의 전손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물리적 파괴와는 다르지만 은 어, 결국 그 보험에서의 전손이라는 것은 어, 이러한 그 물건의 그 경제적 가치가 상실됨으로써 원래 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러한 것을 원래 성질의 상실로 보고 어, 현실 전손이 있었다 이렇게 어,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회복 불가능한 점유박탈인데요 피 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의 점유를 박탈당하여 회복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어, 보험의 목적이 전시에 적에게 포획되거나 적대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적국, 적국에 의해서 어, 선박이 납부된 경우에 어, 이 선박을 다시 회복해오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 이러한 경우에도 물리적으로는 이 선박은 전혀 손상을 입거나 어, 파괴가 되지도 않았고 어, 성질이 변경된 것도 없지만은 어, 이 점류를 원래 소유자가 어, 원상회복을 시켜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회복 불가능한 점류 박탈로서 전손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행, 선박의 행방불명인데요. 선박보험에서는 상당기간 선박의 행방불명이 있을 경우에는 현실전손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어, 이와 같이 해상에서 선박이 상당기간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것은 어, 사실상 물리적 전선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어쨌든 이러한 물리적 전선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행방불명이 되었을 때는 이것을 현실 전선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사유를 영국의 1906년 MIA에서는 현실 전선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그 판례에 나타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박 보험의 경우에 첫째, 선박이 심해 침몰하여 구조가 불가능하거나 화재로 전소된 경우는 물리적 전소이라고 했습니다. 어, 결국 배를 구조해낼 수 있다면 어, 전선이 아니고 분손이 될수 있을 수도 있지만, 구조를 할수 없다면 이 선박은 전선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 몇년 전에 그 우리나라에서 뭐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어, 일부, 그 자문들을 하는 교수들이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어, 보험사고에서 하 선박의 그 침몰을 전손으로 보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다투어졌는데, 일부, 일부 이제 자문 견해 중에서는, 어, 선박이 침몰 되었다 하더라도, 어, 선박 등기, 등록부상, 어, 등록 말소와 등기 말소가 되지 않은 이상은 전손으로 볼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견이라고 하겠습니다. 어, 이 현실적으로, 어, 물건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보험의 목적이, 어, 훼손되어서 어, 전손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침몰이, 침몰이 되었다는 것은, 침몰 상태에서는 이 선박이 구조가 될수 없다면, 물리적으로, 어, 이, 화물은 파괴된 것과 같은 성질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 선박의 등기 등록, 의 서류상의 어떤 이제 등기 등록의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전손 처리가, 어,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좌초된 상태에서 수선이 불가능할 만큼 난파되어 선박의 기능을 상실하고 보호처의 가치만 남아있는 경우는 성실의 상실로 인한 전손이라고 보겠습니다. 어, 한, 20여 년, 뭐, 30년 정도 됐는데요. 그, 부산에 있는 해양대학교 앞에 바다, 그당시 이제 매립 중이었는데, 어, 상, 그 상당히 건조한 지몇 개월 되지 않은, 외국 선박이, 그, 밤에 입항을 하다가 한국 쪽을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 이, 그, 매립을 하고 있는 뻘 지역에, 올라와서는 치게 되었습니다. 이 선박은 외형상으로 볼 때는 바닥이 일부 이제 손상 입은 것을 제외하고는 어, 멀쩡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상태 자체는 수리가 가능했겠지만 어, 좌초된 배를 그 다시 어, 예인을 하거나 해서 어, 바다에 띄울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선박은 그 고철로 처리를 해서 전손 처리를 하고 고철로서 선박을 해체하는 를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결국 고철로 변경이 된그 성질의 상실로 인한 전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적선이나 해적선에 의한 선박의 나포는 회복 불가능한 전류 박탈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 중이든 아니면 또 해적선에 의해서 선박이 나포되었는데 이것을 다시 돌려받지 못한다면 회복 불가능한 전류 박탈로서 전손이 된다. 그다음 선박이 수선하지 않고는 항의할 수 없을 정도의 손상을 입고 수선이 가능한 항구까지 예인할 수 없는 경우 그뭐 아까 두번째에서 제가 예를 들은 것과 비슷한데요 어 수선 할수 없고 수선 가능한 항구까지 예인도 불가능한 경우는 어 전손이가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뭐 분손에 해당될 수 있는데 어 수선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렇게 보면 은 그. 물리적으로 수선이 가능한 상태라 하더라도, 어, 수리 전선소까지 끌고 갈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이것도 전손 처리가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침몰 상태로 방치된 선박이 그후 구조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된 경우인데요. 구조료보다 더, 이렇게 구조 이후에 더 낮아진, 가격이 낮아진다면, 이것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 구조를 해야 될의무 의미가 별로 없어진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 다음 추정전손에 해당하는 손상을 입은 선박이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위해서 선주와 상의하지 않고 선장에 의해 매각된 경우도 에 현실전손이라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선장 측의 그와 같은 행동은 자금이 부족하거나 다른 시설이 없어서 수선할 수 없고 수선하지 않으면 현실전손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도 같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가 있는데요. 손해가 피보험 위험에 의해 발생하고 선장의 매각이라는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도 선조와 상의 없이 선박을 매각하는 것은 어,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런 판시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그 당시 그 사실관계에 의해서 부득이하다고 보면 현실전선으로 인정이 되겠지만 어, 매우 그 인정, 현실전수으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선박이 목적지 항구에 도착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소식이 없을 때시임의 침몰한 것으로 간주 되고 보험자는 해상 고유의 위험에 의한 손해로서 보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시한 적이 있는데요. 어, 행방불명 선박에 대해서는 어, 1906년 MIA 제58조에서 해상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이 행방불명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그 선박에 대한 소식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실전선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상당기간이란 사실판단의 문제로 볼수 있으며 선박의 종류, 적재화물 및 항해의 성격과 항해 기간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하겠습니다. 어, 선박의 행방불명이 현실전선이 되니 그서 선박이 피보험 항의를 개시하였다는 입증이 필요하고요. 또 피보험 위험에 의한 손해의 추정은 보험자가 손해의 다른 원인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제시함으로써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또 보험자가 행방불명 선박에 대해 밀실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후에 선박이 나타나면 대위권에 의하여 선박은 보험자에게 귀속하게 됩니다. 이 전선으로 인정을 하고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어이 잔존물 대위에서 의해 선박의 소유권이 어 보험회사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험자가 선박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선박을 찾게 되면 당연히 이 선박은 보험자의 소위에 속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국가에 따라서는 상법 등 보험계약법에서 전손으로 간주하는 행방불명 기간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통상 1년을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법은 2개월로 규정을 하고 있죠. 상법 제711조에서 선박의 행방불명에서 선박의 종부가 2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선박의 행방이 불명한 것으로 한다. 제1항의 경우에는 전손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적화보험의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물이 원래의 목적상 화조에게 쓸모없게 될 때는 언제나 화물의 천실전손이 성립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 도착시에 파이프가 터져서 선창이 물에 잠겨서 강철 사출 성형에 녹이 생겨서 손상을 입은 것이 발견되었는데 이 화물은 손상을 입은 상태, 즉그물 손상을 입은 상태는 이제 그 녹이 쓴 상태인데요, 녹이 쓸어버리면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화물의 현실 점수입니다. 이렇게 판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험의 목적이 성질상 부패하기 쉬운 화물이고 피보험 위험에 의한 손상 상태로 도착한 경우인데요, 보험자가 전손 또는 분손의 처리 여부를 결정하는데 적용되는 기준은 화물의 목적지 도착시 상품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여 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즉 화물이 피보 화물로서 동종의 물건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이렇게 해서 요그 예를 들어서 생선 같은 경우에 생선을 운송하는 도중에 그 냉장이나 냉동 그 장치가 고장이나서 어 부패해 버렸다면 이것은 먹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습니다 상품으로서 가치가 상실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전손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운님 보험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운님의 현실 전손은 대부분 화물이나 선박의 전손에 좌우된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운님의 전손이라는 것은 화물 운송 또는 선박이 사고로 인해서 전손이 된 부분이라 가지고 운님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 이와 같이 그 화물이나 선박의 전손에 좌우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어, 목적지 항구에서 후을 운임 지급 조건의 경우에는 목적항에 도착하기 전에 화물이 전손되면 운임의 전손이 있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이러한 운임의 전손은 어떤 원인이든 선주가 어, 목적지 항구까지 화물을 운송할 수 없게 된때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상품성을 상실한 화물의 인수 거부 부패성 화물의 매각 또는 선박의 항인불능의 경우도 에 운임의 전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부패성 화물이 상품성을 상실한 상태로 도착한 경우에는 수화인이 인수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수화인이 인수를 거부한 경우에는 화물도 전손이 되고 운임도 전손이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 또 용성계약이 해지되거나 어, 운송인의 채권자가 어, 운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운임의 손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임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운임의 전손이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 이와 같이 그 화물의 상품성을 상실했다면 어, 목적지에서 수화임이 수령을 거부할 수도 있고 그 화물은 당연히 전손처리가 된다 어,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겠죠 다음은 추정전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1906년 MIA 제60조 제1항에서는 보험증권의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험의 목적의 현실전손이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되거나 또는 보험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는 정도의 비용의 지출 없이는 현실전손으로부터 보험의 목적이 보존될 수 없기 때문에 보험의 목적이 정당하게 위부된 경우에 추정전선이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몇 가지 볼수 있는 이제 우리가 그 요점을 설명을 드리면요. 그 보험의 목적이 현실전선이 불가피한데, 현재의 현실전선은 아닌데, 진행 상황으로 볼때 현실전선이 불가피하다. 또는 이 보험의 목적의 가액,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정도로 비용을 지출해야 보전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선박이 어, 사고가 나서 손상을 입었는데, 수리 비용이, 어, 수리 이후의 성과보다 높게 나온다든지, 뭐, 비슷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죠. 뭐, 이런 경우에는, 어, 여기에 이, 그, 보험의 목적을 위부한다는 것은, 이제, 피보험자가 이, 목적물에 대한 어떤 권리,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그, 보험에서 이걸 넘겨줄 테니까, 추정 전선으로, 어, 전손 보험금을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인데 어, 위부된 겨, 위부를 된위부 조건으로 해서 어, 추정전손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이 추정전손의 요건이 여기에서 이제 다 나와 있는 것인데요 이 현실전손과 분손의 중간 위치에 존재하는 것으로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 혼성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은 현실전손은 사실상 전손이 된 것이고 추정전손은 이, 실제로는 분손에 가까운데 뭐,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분손이지만 어, 경제적 가치면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굳이 수리해를할 필요가 없다 어, 이러면 이제 전손으로 어, 처리를 한다 그래서 이 용어상 현실전손은 Actual Total Loss라고 해서 실제 Total 가 발생했다는 것이고요 추정전손은 Constructive Total Loss라고 합니다 이 constructive라는 것은 construe의 형용사인데, 그 construe라는 것은 뭐, 건설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이 영어 사전을 보시면은, 해석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상 전손이다. 이 실제 물리적인 전손은 아니지만, 해석상 전손이라는 뜻에서 그것을 우리가 추정 전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률상으로는 전손이지만, 어, actual total l o 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이때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전송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 하는 통지, 즉 위보의 통지를 해야만 위보의 통지를 하고 이 위보의 통지를 수락을 했을 때 위보를 받아들였을 때만 전송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보험사건에서 현실전송과 추정전송의 차이점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불가능과 상업적 불가능의 차이로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물리적으로 전손이 됐다, 아니면 상업적으로 전손이다.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다음은 추정전손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06년 MIA 제60조 제2항에서는 피보험 위험에 의해서 피보험자가 선박 또는 화물의 점유를 박탈당한다고 피보험 위험에 의한 선박 손상, 화물 손상을 구분하여 추정전손의 성립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첫째, 선박 화물의 점유박탈. 피보험자가 피보험 위험으로 인하여 자기의 선박 또는 화물의 점유를 포탈당하고, 둘째 피보험자가 선박 또는 화물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경우 또는 두 번째, 선박 또는 화물을 회복하는 비용이 회복되었을 때의 가액을 초과할 경우, 뭐 이러한 경우를 선박이나 화물의 점유박탈이라고 합니다. 이때 점유박탈이라는 것은 피보험자가 좌초 등의 피 보험 위험에 기인하여 물리적인 인적률을 박탈당한 경우 등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선박의 손상인데요. 선박이 피 보험 위험으로 인하여 손상을 입은 결과로, 어, 손상의 수선 비용이 수선되었을 때의 선박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어, 수선비를 견적함이 있어 그러한 수선비에 대하여 다른 이해 관계자가 지급할 공동해송 분담금을 수선비에서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장래의 구조 작업의 비용과 선박이 수선될 경우에 선박이 부담하게 될 일체의 장래의 공동이성 분담금은 수선비에 가산하게 됩니다. 다음은 화물의 손상인데요, 그 손상을 수선하는 비용과 그 화물을 목적지까지 계속 운송하는 비용이 도착시 화물의 가액을 초과할 경우에. 어, 결국은 이러한 비용을 전부 합산했을 때 어, 도착했을 때 화물 가입을 초과하게 되면 이거 굳이 운송을 해가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전손이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추정 전손이라는 거죠. 다음은 추정 전손의 승립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째 추정 전손과 분손 사이에 이게 일, 원래는 물리적으로 분손인데 상업적으로 봤을 때 전손이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선택해야 될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추정 전손으로 처리를 할 것이냐 분손으로 처리를 할 것이냐 선택해야 되는데요. 추정 전손이 있는 경우 비 보험자는 손해를 분손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또 보험의 목적을 보험자에게 위부하여 현실 전손의 경우에 주문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피보험자에게 분선 또는 추정전선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다만 피보험자가 선택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1906년 MIA 제60조에서 정하고 있는 추정전선의 정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실의 존재가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겠습니다 추정전선에 적합한 상황에서 피보험자는 선택권을 행사하여 분선 보험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분손만을 보상하는 보험 조건에서는 추정 전손에 대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전손만 보상하는 보험 조건에서는 전손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약관상 분손만 보상한다면 당연히 전손이란 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선택할 수 없는 것이고요. 전손만 보상하는 보험 조건에서는 전손으로 처리해 주려고 요구를 할수 있겠죠. 다음은 1906년 MIA 제56조 3망은 보험증권의 문맥상 다른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전선을 부담하는 보험은 현실전선은 물론이고 어, 추정전선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선의 경우 오로지 현실전선만 단반도 표시되어 있는 보험증권에서는 이 규정의 선택권은 적용되지 않고 분선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어, 다음은 추정전선의 존재와 위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을 보험자에게 위부하고 손해를 현실 전손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추정 전손으로 처리할 것을 선택한 경우 반드시 위보의 통지를 하여 하고 위보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손해는 분손으로만 처리하게 됩니다. 추정 전손의 존재가 위보권에 대한 선행조건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추정전송과 신중한 소유, 무보험 소유자의 원칙인데요. 1906년 MIA에서 Prudent Uninsured Owner의 원칙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피 보험자가 손해를 추정전송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인데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신중한 무보험 소유자라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피보험 위험이 의해 선박이 손상되어 수선비가 수선 후 선박가액을 초과한다면 합리적인 사람의 판단에 의하면 손상된 선박은 더 이상 상업적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이때 선주가 신중한 무보험 소유자라면 선박을 수선하지 않고 버리거나 매각하려고 할 것인데 이러한 것이 추정점수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현재 법원의 해석 경향은 추정전선의 여부를 평가하는 요소가 신중한 무범소유자가 고려해야 할 요소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1906년 MIA가 제정되기 전에는 선박의 해체가액이 하나의 평가 요소로서 간주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손상된 선박을 회복하고 수선하는 비용이 10만 달러이고 수선 후 선박가액이 11만 달러, 해체가액이 2만 달러인 경우 신중한 무보험 소유자라면 선박을 수선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박을 회복하고 수선할 경우 어, 만 불의 차액보다도 수선하지 않고 손상상태를 매각할 경우에 2만 불의 해체가입이더 많기 때문입니다 무보험 소유자의 기준이라면 당연히 해체가입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평가액 약관과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1906년 MIA의 규정은 추정전손의 정상 기준에서 선박의 해체가액을 제외시키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판결의 취지가 선박보험약관의 평가인 약관인 추정전손약관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1906년 MIA에서 추정전손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신중한 무험 소유자의 이론이 적용되는 것은 근본 취지에서는 합리성이 인정되지만 개개 문제에 있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무험 소유자 기준의 타당성이 되어 있어도 의문이 상당 부분 제기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추정전손과 관련된 1983년 ITC 헐즈 제19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9 1 선박이 추정전손인가 아닌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험금액을 수리 완료 후의 가액으로 간주하고, 선박 또는 남파선의손상 가입 또는 해체 가입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19.2 선박의 회복 및 수선 비용을 기초로 한 추정전선의 청구는 그 비용이 보험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보상되지 아니한다. 추정전선의 결정에 있어서는 일회의 사고 또는 동일사고로 인한 연속된 손상에 관련된 비용만을 고려한다. 이렇게 현실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어, 오늘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퀴즈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06년 mia상 현실전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네가지 중에서 답이 있겠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상으로 제 22강 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